안녕하세요. 이병골파키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입니다 슬로우왕은요. 정말 디테일하게 MRI처럼 쫙 여러분의 스윙을 슬로우하게 보여 드리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어, 스윙을 해야 되는 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분들이죠. 아, 어, 나 이제 골프가 너무 어려워. 그런 분들만 보세요. 아직도 마음이 편안하면 옥 스윙은 아,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달콤한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 보세요. 좋은 건 저희만 할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셋업에서 그 백스윙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슬로우로. 그래서 우리 좀 셋업이 독특했죠? 오른발 안쪽에 공이 놓이고 이제 그 아이언 기준입니다. 미드 아이언 기준. 그리고 손이 오른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발 허벅지 안쪽으로 온다 그랬어요. 이때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데 이걸 닫아놓고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이 들어갈 땐 물론 뭐 손목으로 젖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릎도 돌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유니버설하게 허리춤을 통과할 때까지는 큰 동작을 하지 말자 그래서 안쪽으로 이양손 양 뭉치가 이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 쪽띠까지 올 때까지만 빼자 컨벤셔널 스윙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옥스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간 좀 좁아진다는 느낌이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넓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뒤로 뺀다고 그랬죠이때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덮여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프 백스윙에서 이제 탑스윙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쭉 오른발 안쪽에 있는 스윙을 갖다가 쭉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뺐죠? 뺀 상태에서 이제 여기 반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오른 손목의 힌지예요. 힌지라는 건 뭐냐면 위아래가 아니라 옆에, 그러니까 우, 좌, 우, 좌, 우, 좌로 가는 그 동작인데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오른손이 이렇게 젖혀지기 시작을 해요. 젖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몸은 계속 돌지만 오른손이 급격하게 젖혀지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이 젖혀짐과 동시에 왼무릎도 같이 돌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 여기에서 오른손목이 젖혀지는 게 가장 메인 동작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가고 꺾는 게 아니라 쭉 가면서 꺾어지는 가면서 꺾어지는, 가면서 꺾어지는, 가면서 꺾어지는 이제 이런 제이 형태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런데 자 이제 하프 백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무릎 들어가죠. 오른발 안쪽 무릎 들어가죠. 그 다음 에 오른손목, 왼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때는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침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왜옥 선생은 이런 모양이 돼? 숙여 있으니까. 수여 있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서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만 숙여 있으니까 이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젖혔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몸은 여기에서 덜컥 걸리게 되면 아우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살살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옥스윙도 어쩔 수 없이 최초에 있던 이 스윙 플레인 라인하고 위쪽의 라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 컨벤셔널 스윙만큼은 만들어지진 않아요. 다시 이렇게 왔어요. 온 상태에서 오른손목 젖히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이때 손목 모양은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둥글게 왼손목은 둥글게 말아진 형태가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자 그럼 실제로 셋업 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공으로 모르면 안쪽 양손은 왼쪽 허벅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기에서 스타트 할때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돈다는 느낌이죠 옆으로 돈다는 느낌 그다음에 왼쪽 허벅지까지 왔죠 그렇죠 벨트 라인 그 다음에 오른손 젖히면서 계속 어깨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깨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뒤로 못 도니까 약간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백스윙 탑이 돼요.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스윙은 이런 형태인데 옥스윙은 철저하게 힌징 그리고 모든 신경은 오른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거리 플렉스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지금 뭐 거의 우리 회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있으면 소리가 오른쪽에서 나야 돼요. 옥스윙은 컨벤셔널 스윙은 왼쪽에서 나야 되지만 옥스윙은 오른쪽에서 나야 돼요. 오른쪽에서 나야 돼요. 오른쪽에서 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툭 때려보면 이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몸 회전과 젖히고 때리게 되면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이렇게 센터로 들어오는 이 구질 그리고 천연 내추럴이 그천연내추럴그드루호가 나는데 거리가 어떻게 안 나가겠어요. 그쵸? 다시 놓고 이렇게 가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가고 치게 돼 가고 치게 돼 가고 치게 돼 가고 치게 되 가고 치게 되 가고 치게 되. 그러면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리고 공 자체도 바로 오른발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다운 블로우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에서 손목을 풀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비거리 플렉스를 넣고 아 이쯤이구나 이발 안쪽에서 소리 나는 연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오또 이건 좀 빨랐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치게 되면 뭐 스윙에 대한 타이밍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또 오른발 두고 왼 허벅지 젖히고 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센터로 들어오는 정말 아름다운 구질이 나오죠. 해서 옥스윙 오리지널입니다. 옥스윙 오리지널이 음 진행이 됐는데, 오늘 그 슬로우 모션을 제가 이제 들어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오른발 안쪽.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유연하면 더 돌리면 되고 뭐 이렇게 많이 가면 좋긴 하지만 또 안되면 안되는 대로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크, 옥스윙 시작 됐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오케이 스윙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